자 전세보증금 및발환 리스크는 이제 아파트 쪽입니다. 아,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 내 이중가격 즉 신규 갱신 이중가격이 형성되었는데 아, 구체적으로 보면 갱신계약은 그 이전에 보증금의 5% 상한선 내에서만 유지된 반면 신규계약은 그때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격도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크게 오른 전세가격을 반영해서 거래했으므로 갱신시장과 신규시장의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었더라라는 뜻이고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갱신과 신규계약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중가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음, 집값은 크게 떨어졌고 또 전셋값도 크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갱신이 돌아오면서 하락한 가격대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어, 결과적으로 어,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고 이들 지역의 경우 전세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현상인데요. 어, 아파트 전셋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지역은 과천, 그 다음에 인천연수구 순위고 서울도 송파구 쪽에서 두드러지고 어, 앞으로는 이따 보겠지만 서울 강남구도 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할 리스크 그럼 개당 지역의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수도권 외에도 대구, 세종시 경우에도 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우려가 크고 특히 대구, 달서구, 중구, 세종시의 경우에도 하락폭이 높다고 합니다. 자, 대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빌라든, 아파트든, 또, 거래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총체적인, 어, 또, 분양 시장이든, 총체적인 리스크의 직면에 있는 곳이 대구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어, 그냥 수도권 다음으로는 오히려 이제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보면 대구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표를 보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의 실거래가 자 보면 어 빨간 빨간 네모 박서치둔 것이 실거래 가격이 아까 이중 가격이 형성되었다 신규는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았을 때 계약했던 신규는. 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계약했던 갱신 계약은 5% 이내에만 올렸으니까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시된 이중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은 어디냐. 집값과 함께 보면 밑에서부터는 이건 봐야 돼요. 과천 지역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과천, 대구,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 광명, 수원, 세종, 세종. 그 다음에 또, 어, 서울 송파구, 이쪽, 또 김포. 그래서 김포 지역에서부터 과천까지는 뭐 많게는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적게는 17%까지 전세 가격이 급락했는데 어 지금 현재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떨어져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문제는 어,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어, 수도권 또 서울에서도 신규 입주 물량 규모가 계속 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음, 노란선 이 부분이 수도권입니다. 어, 지난해 2022년도에도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죠. 많았고, 그 다음에 올해 2023년, 올해 2023년에 추정되는 것이 입주 물량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2023년 그나마 2024년에는 소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방도 비슷합니다 까만 그림자 쪽이 지방이고요 오대강역시도 비슷합니다 하얀 그래퍼 쪽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신규 입주 물량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심지어 내년까지도 보면, 근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분양 안 되고 있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입주 물량이 계속, 어, 크게 변화가 없음으로, 없음으로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거래 시장이든 또 전세 시장이든 문제가 크게 확대될 리스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 그 다음에 금리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자, 우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과 전세 가격 변동률. 자, 그림자 보니 뭐, 그림자 바탕에 까만 그림자 있죠. 이 까만 그림자는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입주 예정 물량인데 앞서 우리가 입주 예정 물량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입주 예정 물량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선두 음, 두 개가 크게 꼬꾸라지고 있죠 자, 빨간 선은 전세가 그 다음에 다른 위에 까만 선은 매매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입주 물량은 크게 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 입주 물량으로 인한 다른 요소들은 동일한데 입주 물량으로 인한 거래가, 그 다음에 전세가가 하락할 그런 리스크는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제 강남이 나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단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제 그쪽 지역은 좀 조심해야겠죠. 자, 올해를 포함해서 2023년, 그리고 2025년 동안 서울 지역에 공급될 신규 입주 물량이 약 5만 8천 호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강동구가 29%, 강남구도 적재삼퍼 23%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송파구도 인근 지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에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그 다음에 레미안, 원, 벨리 등등이 다 평균적으로 이제 3 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DH 포스티어 아이파크도 내년 1월 달 입주인데 6,700세대. 굉장히 큰 세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25년 1월 달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죠. 단군 이래 최대 건축이라고 하니까,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1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역전세난 우려 지역을 보면, 음, 왼쪽 표가 이제 송, 서울 지역입니다. 왼쪽 표가 어, 송, 서울 지역인데, 여기서 2022년 작년 입주물량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송파구는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작년 입주물량에 비해서는 적어요 오죠? 그렇죠? 작년에는 3,400, 올해는 6, 65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 보십시오 강남구는 작년에는 800 가구 정도고 올해는 13,000 가구, 1 3 0 가구. 어떻습니까? 강남구는 굉장히 이제 전세 가격의 하락을 좀 걱정해야 되고. 역전세 난의 서울에서 강남구는 큰 영향을 받겠다. 자,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천가구 정도, 천세대 정도 분양했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4,800, 무려 5배 가까이. 그 다음에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1,100세대인데 올해와 내년에 3,300, 한 3배 가까이. 그래서 보면 강남구는 무지막대하게 공급이 올해 내년에 공급될 예정. 강동구는 다섯 배, 그 다음에 서초구도 세배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역전세 난에 서울이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강남, 강동, 서초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를 보면요. 연수구, 인천 연수구에는 원래 만 세대 올해와 내년에만 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800세대 그러니까 올해 내년을 합치면 10배 이상이죠. 인천 수구도 지난해보다 올해 내년이 살짝 많고요. 어, 특히 미추홀구 미추홀구도 보면 어, 지난해는 4,000세대였는데 올해 내년에는 13,000세대가 넘습니다. 미추홀구는 계속 어 빌라 쪽도 문제가 되고 아파트 쪽도 역전세난으로 계속 문제가 될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기타 지역 역전세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어 하승시가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입주 물량은 18,000가구인데 올해와 내년 물량은 22,000이다. 자이 하승시를 보면 지난해 입주 물량이나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해 입주 물량이고 18,000은 어, 그리고 22,000은 올해 내년에 걸쳐서 입주물량이죠. 그런데 하성은 어떻게 봐야 하냐 면 지난해든 올해든 내년이든 전체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용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용인은 지난해에는 1,400가구, 그런데 올해 내년은 1,7,000가구, 그러죠. 10배 이상이죠. 자, 수원도 비슷합니다. 뭐, 지난해는 만 가구, 올해는 만 사천, 올해 내년에는 만 사천 가구인데 이것도 이제 화성시하고 좀 비슷하게 봐야겠죠. 특히 삼성벨트 해가지고 뭐 지난해든 올해든 내년이든 서원시에도 전체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역전세 난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자, 대구 지역으로 가보면, 지방으로 가보면 대구는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면 뭐그 가운데도 달서구, 어, 달수구, 중구, 서구, 수성구, 동구에 해두었지만 사실은 대구는 전체가 총체적 남국이다. 이렇게 어, 이해하면 되겠고, 세종시도 만만치 않다. 세종시도 어, 보면, 어, 지난해에 3,700가구, 올해와 내년에 비하면 6,700가구니까, 뭐, 이걸 2, 2년으로 나누면, 어, 지난해와 비슷한 결코 적지 않는 물량이 공급된다. 그래서 역전세 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 지난 몇년 동안은 가격도 오르고 즉 거래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면서 그것 들 때문에 부담 높은 전세 가격 때문에 월세 즉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또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어 덧붙여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등등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이런 등등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임대시장 내에 월세 거래 비중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월세가 고차가 되겠다는 라좀 걱정이 들고 물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월세 렌트 시장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전세에 익숙해 있다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은 오르지 않고 경기는 좋지 않고 고용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자 그런 현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거비만 크게 오르면서 현실을 포기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특히 청년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 불거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일부 1부, 이부에서 일부에서는 빌라 이부에서는 아파트 시장 쪽에 전세 보증금 및 반환 리스크 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좀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어, 빌라 쪽에 위험한 지역들은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있겠는가 그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시장 쪽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어, 미 반환 돌려주지 못하는 리스크가 어느 지역들이 많아지겠는가. 특히 강남도, 어, 오히려 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임대인이든 또 임차인이든 임대차 시장에 우리나라로 뭐 임대차가 많으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분들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